안녕하세요. 저는 김진아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지금 현재 2주차 되었는데요. 2주 전에, 제 볼살 지방 흡입이랑, 뭐 리프팅, 보톡스 하고, 지방 흡입을 하고, 제가 이마가 엄청 밋밋했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마에 지방 이식을 했어요. 전에 제가 옆장구가 살짝 있고, 그리고 여기가 좀 볼살이 너무, 얼굴에 몸에 비해 볼살이 너무 많아서, 고민이 됐었는데, 그거를 수술을 하고 나서 해결이 됐습니다. 아, 지금 저도 너무 놀랬어요 수술, 수술 끝나고 나와서도 엄청 볼이 머리, 막 여기가 v 라인으로 갸름하게 돼서 엄청 만족스러운데, 지금 2주가 됐는데, 지금 붓기도 다 빠지고, 네, 엄청 갸름해졌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게 2차 3차도 남아있는데 저 지금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계속 컴플렉스로.. 컴플렉스였는데 컴플렉스였는데 그런게 너무 해결이 돼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시술할 을 때도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, 지금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은 이마도 되게 뽕긋 뽕긋하지도 않고 딱 자연스럽게 이마도 엄청 납작했고, 그오은여기는 엄청 많았고,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진짜 사람 친구들도 놀란 게 보자마자 엄청 놀라더라고요. 여기가 얼굴 이 되게 엄청 다, 작아졌다고. 여기가 좀더 되게 부합됐었는데, 광대랑 이 이쪽 부합됐었는데, 여기 넣고 여기 빼니까 되게 얼굴형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, 사진이나 캠에서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